아, 입이 심심해 죽겠어요. 배고파 죽겠네. 아이, 배고파. 먹을 거 없나? 눈알 젤리밖에 없네. 진짜 근데 리얼하지 않나요? <웃음> 아, 오늘은 약간 렌즈도 좀 평소랑 다른 거를 껴봤고, 어때요? 엄청 예쁘나요 <웃음> 예쁘죠? 빨간 눈알 먼저 먹을까? 파란 눈알을 먼저 먹을까? 마포네, 마은 좁은, 마세고스이세이 이 안에 이 빨간 게 너무 샤. 음. 맛이 없다. 블루블루. 짜잔. 이거라도 먹고 있을까? 이거는 이거 뭐 물러야 되는 거야? 저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이렇게 가루를 넣었고 으으! 즈베이고 물을 조금 넣으라고 되어있네요 약간 물이 들어가니까 보라색처럼 보, 변했어요 여기다가 이 정체를 모르는 빨간색 가루를 이걸 떠서 이상한 알록달록한 거를 찍어먹어고자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, 짠! 뭐지? 흙을, 이거. <웃음> 땅에 누가 사탕을 떨어뜨려 놓은 거야. 흙이랑 같이 사탕이 씹힌 거예요. 음? 이상하게 식감이 돌이에요. 아, 이건 이렇게 먹지 말고 데코하고 노르라고 있는 거구나. 제가 진짜 입맛이 이렇게막 예민하지 않은데 진짜 맛없어요 흥 맛나